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잠시 신도림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... Chain. The doors are on your left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.